조금. 나도 얼마 줄요지 몰라. 조금 더 내야 될것 같아. 조금. 이거는 신화당. 옥수수는 신화당을 내야 되니까. 녹여가지고, 간을 봐야 돼. 신화장 넣으면 더 맛있어? 설탕 넣으면 안 되는 거야. 목소수는 그럼. 너무 달아도 그래, 이미 달것 같은데? 안 달아. 안 달아? 응. 음. 인덕션 조리를 시작합니다. 돌려줘야 돼. 네. 어느 정도 익으면 한번 이렇게 돌려줘야 돼. 익을 때. 수수 태워 먹을 뻔했네. 아유, 나, 나, 나. 야 인대선이 나한어안 안 그래도 태웠을 텐데. 그럼요. 잘 꺼내자. 이다 익었어. 안 뜨고? 안 뜨거 여기. 음, 음 맛있다. 다 익었나? 어우 뜨거워 맛있어 음잘익었네 <웃음> 음, 맛있지? 음 맛있는데? 음딱 맞잖아 음. <웃음> 빨리 심어라. 음 맛있다. 딱 맞지 간이. 응? 아 뜨거 아뜨거헤 t h